안녕하세요 리비아 게롤트 입니다. 오늘 조립할 시스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어 cpu 라이젠 5 5600x 입니다. 베르미르 제품이고요 대원 cts 제품이네요. 요즘 이거 다시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거는 중고로 미개봉 아마 사셨을 거에요. 36만원인가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SSD는 삼성 970 에버플러스입니다. 정품이고요. 이게 PN981A 제품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고 아무래도 정품이다 보니까 AS는 확실하죠. PM981A 같은 경우에는 병행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1년 정도의 AS가 1년 정도. 근데 이제 안전을 원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비용을 내시고 9 7 0 에버 플러스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죠. 아무래도. 그리고 다음 부품은 메모리입니다. 팀그룹 델타 t 포스 3 6 0 0 클럭 이구요 네 16기가 구요 8기가 짜리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서인에서 as 를 합니다 이 제품도 3 2 0 0 보다는 요즘 3 6 0 0 클럭이 조금 더낮쪽 돈을 한 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만원 만원 정도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지금 램이 너무 비싸니까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분도 이거는 방문 수령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컴퓨전 에서 잘 하셨어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이스 터프 게이밍 B550 플러스 풀사이즈 보드입니다 대원 유통사구요 3년 AS 입니다 역시 B550 중에서는 저는 에이스 저는 선호를 해요 B550 보드 중에서는 터프 역시 역시 터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에즈라 코드를 제가 좀 많이 사람들께 구성을 좀 해고 좀 이렇게 많이 견적도 해보고 이렇게 조합을 해봤는데 음아스게더 좋아보여 요 저는 제제제 제제 느낌에는 어 그리고 공랭 쿨러는 존스보 CR1000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건 화이트 제품이고요. 이거는 1000 플러스는 펜이 2개짜리예요. CR1000, CR1000은 펜이 하나짜리. 1000 플러스는 펜두개짜리입니다 브라보, 브라보텍에서 유통하고요. AS도 브라, 브라보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워 소개 소개 드릴게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캐슬론 m 7 0 0 w 짜리입니다 요거 이분 제가 알기로는 다나와 특가 몰에서 이거 그때 유튜브 소셜라이브로 진행했을 때 이거 할인쿠폰 받으셔 가지고 할인코드 받으셔 가지고 이거 구매하셨던 걸로 제 싸게 좀 구매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저도 이제 그래픽카드 3060TI e m 때거 그때 같이 특가 진행했을 때 저도 이때 같이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마이크로닉스 700아트 짜리 추후 30, 70 정도 하시려고 이거 선택하신 것 같았어요 이분께서는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에이스 아스 터프 게이밍 1660 슈퍼입니다 오시버전이고요펜 3개 짜리에요 어 이분이 한 1월 초쯤 ]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3060 ti 품절 대란이 시작되고 있었을 때3060 ti 이거를 구매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못 구하셨어요 그래서 3070도 지금 엄청 가격이 올라가서 1월 14일 그때 다나와 특가몰에서 유튜브 소셜라이브로 이제 그때 20대인가? 아 50대구나 50대 정도 3060TI 41만원에 판매했었는데 그때 저도 같이 사실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서버 폭주돼가지고 뭐 구매는 뭐 저리 가라 했죠 뭐 구매란 역시 손 빠른 사람들이 구매를 했겠죠 그 와중에 구매하신 분이 계시다고는 했었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1660 슈퍼 이걸로 구하셨고 이거 미개봉 이실 거예요 이게 중고나라에서 미개봉으로 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거 쓰시다가 30... 3000 시리즈 이제 메인스트림 라인업 3060이나 뭐3050 정도 그 그저... 정도 나오시면 이제 바꾸시던가 아니면 은 이제 추3070 정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 일단 이거 너무 급하니까 이거라도 사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3 r 시스 에스프레소 CT S700 제품입니다. 화이트고요 이거 미들타워 케이스고 되게 예쁩니다. 앞에 전면이 이렇게 오로, 그러니까 전면이 이렇게 LED가 이쁘게, 이쁘게 들어오고 이것도 인기 엄청 많았어요. 꽤 많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인기가. 아무튼 이렇게 부품을 소개시켜드렸고 이제는 조립을 시작할텐데. 조립 영상 뒤에 제가 마지막에 부품 다 조립을 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한번 첨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전원선은 이렇게 이게 올라왔고, 1660 슈퍼 터프 3펜짜리입니다. 3펜짜리. 조수 보시야1000 있고, 이 뒤판은 보면, 뒷판선정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메인보드 펜한 선하고 메인보드 24핀 전원선 다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펜 6개 몰렉스로 다 이렇게 몰았고요. CPU 보정선은 이렇게 들어왔고 요거는 이제 여기 나중에 3070 정도 급하면 요 그래픽카드 요거를 전원선이니까 요거를 하나 더 빼서 쓰시라고 일부러 요 색깔을 해놨습니다. 이제 한번 켜 볼게요. 어떻게 될지 <목소리도> You hit the road But you don't realize I won't look back when you're around I won't think twice when you're g c on e Don't hesitate to hold me back Cause I won't